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여린 사람이다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 삼재가 왔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구설수, 관재수, 시비수 이게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의에 사람들하고의 구설수가 좀 많아. 마찰도 많고 좀 많이 속마음을 놓고 법이 많이 슬퍼.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소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사자 하나 가져왔으니까 사자한 오 봐주세요. 이 삼재가 왔거든요. 삼재팔란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구설수, 관제수, 지비수, 이게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뭐, 손실, 뭐, 이런 게다 들어와 있다. 이제 삼재팔란이 시작이 됐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에 들어오면서, 어, 사람들에게 뭐, 말이 오가는 그런 거. 이 사람이 재주는 많아. 지금까지 제주로 발의를 하고 살았다, 이제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쁨을 받았다, 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격은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여린 사람이다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도 놓고 보면 강한 사람이야. 자기 고집이 세서 뭐든지 자기가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걸로 보이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을 다쳤나? 마음을 다쳤다. 이제 그러는데 많이 힘들다. 많이 지쳤다. 괴롭다. 뭐, 요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하는데, 내년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내년수에는 활동을 좀 정지를 한다? 활동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또 올해는 어떠신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하고의 구설수가 좀 많아. 구설수가 많아 일적인 부분에서 주위의 사람들하고의 마찰도 많고 구설수도 많다, 이제 하는데 내년수에 이제 들어가서는 주저앉은다, 어, 중단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힘들어도 혼자서 눈물을 흘리지 사람들이 항상 당당하고 좀 강한 척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좀 많이 속마음을 놓고 보면 많이 슬퍼 자기는 보살핌을 받고 싶지만 항상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에 좀 그런 아픔이 좀 많은 사람이지 그런 거 놓고 보면 좀 짠하지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제 뮤지컬 배우이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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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뿐인데 남을 나쁘게 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두명 분들과는 좀잘 지내시는 분이에요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 친하지는 않아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어, 이 사람은 항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고 좀 편견이 좀 많다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지 너무 자기가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켜?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 엄청 사람들한테 지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 가리키는 것이 좀 지나쳐 그 지나침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다 미움이 너무 누적이 돼 있다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배우 생활을 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잠시 그럼 자꾸 내 눈에는 중단이 되는 게 보이는데 중단되는 게 자꾸 보여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선택권이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선택이 오는, 오는 거지.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시, 이 흐름에서 자기가 밀려나가는 거지. 이 사람은 끝까지 끊임없이 이걸 계속 이어서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간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조심할 게 있어서 조심하게 된다면 그런 걸좀 해야 되지. 네, 조심은 지금 봤을 때는 조심을 해서가 아니고 하마다 붉어진 거잖아. 그 전에 누적됐는 것이니까 쌓였던 게 이제 터진 것이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 수습하기는 좀 힘들다.